안녕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언급을 한번한 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 미분양나는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저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할인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물론 분양팀을 대부분 따로 들고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지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 지금 아파트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냐고 그럼 뭐, 일단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들 쪽에 연락이 온게 있답니다. 지금 뭐, 대형 건설사는 아니더라도, 뭐, 적은 평수에, 아니면 적은 단지에 아파트들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장기화됐을 때 미분양이 될수 있는데, 그때 통으로 건물을 다살수 있느냐, 얼마까지 살수 있느냐, 몇 프로의 할인을 해서 살수 있느냐,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 뭐, 제가 예전에는 별로 아파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중구 쪽에도 사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보고 뭐, 그런 부분을 진행해보라 했을 때 저는 뭐, 아파트에 관심이 없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파트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 할인율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60% 50% 도 할인을 받아서 그 회사가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뭐 주변에 어떻게 뭐 부동산 거래를 해줄수 있느냐의 뭐 어떤 얘기들 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아이 보면 뭐 저는 아파트 안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해야 될것 같아서 관심 있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일단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좀 적은 뭐3 뭐400 세대 4 500 세대 뭐 요정도 미만의 아파트들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실제 뭐 그렇게 된다면 은 과연 주변 부동산에 얘기해서 쉽게 완판을 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은 길게 질질 끊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형 회사에서 이런 미분양나는 아파트들을 구입할 때는요. 실제 뭐 아파트 공사 도중에 분양회사 분양팀에서 뭐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입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채안 돼서 완판을 쳐야 더 이상 아파트 이미지나 가격 하락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얘기는 즉석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은 절대 뭐 유튜브에 오픈 해서도 안되고 조용하게 해서 이제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분들 할인 판매를 해서 한달 안에 완판을 칠 계획이다 라는 거죠 회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네요 저도 잘 모르는데 현재 보시고 있는 아파트도 뭐 예전에 그런 일종의 아파트였는데요. 세대수는 뭐한 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일단은 이런 일들이 실제 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들었던 내용들인데 벌써부터 대구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과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보면요 뭐억수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많으심에도 아니면은 뭐 나이가 별로 안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사용을 하지 않는 뭐상거진가뭐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지락하고 근데 그분들이 진짜 집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요 또 보니까 집이 다 있어요 아파트가. 근데 왜 그런 단어들을 쓰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집이 없고 전세에 사는 분이 태반인데, 제가 정말 많은 전화를 받는데요. 정말 양극화가 심화됐구나. 향후에는 더 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계속 또 투자를 하고, 없는 분들은 집안채 살락하는데 뭐 이래 가격이 뭐 오르고 뭐 이런 현실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요. 뭐, 저는 항상 예전부터 뭐, 부동산을 할때 제일 불쌍한 게 나다. 가장 돈이 없는 게 나다. 뭐, 넘을 생각하지 말자. 뭐, 요런 마인드로 좀 살았습니다. 근데 네, 그런가 하면 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할건다 하고 살았는 것 같은데. <웃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데도 아, 너무 진짜 뭐 양극화가 되고 빈부격차가 나중에 벌어지지 않을까 어린 지금 뭐 20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집을 살 생각이 관심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20대 후반때도 제가 부동산을 했지만 사실 뭐 집을 꼭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하지만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보통 아파트로 지금 뭐 집을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거 같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아파트 폭락을 기다리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가 빙빙 돌았는데 뭐 경기도 서울 쪽에 아는 지인분의 연락을 제가 받았는 걸 보면 향후 이제 아파트가 폭락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폭락은 없다. 근데 폭락은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들 중에 아파트 미분양이 나고 악성 미분양으로 번지기 전에 사실 뭐 이런 대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에 처분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뒤로 해서 회사 보유분이든 지인분이든 연결을 해서 매매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유튜브에 제가 공식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요 회원방을 통해서 올리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 중에 뭐 성향의 위치에 맞게끔 구입을 하실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고는 좀 맞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뭐 할인되는 아파트들은 뭐 지금 구독자 분들이 딱 원해서 들어갈수 있는 위치의 아파트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제가 그런건 기회가 되면 올려는 드리겠지만 대신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만약에 이런 일이 정말 2년 뒤에 1년 뒤에 벌어진다면 정말 집을 하나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하고는 매칭이 될것 같고요 부자를 위해서 뭐 역세권이다, 뭐 만촌동이다, 뭐 이런 쪽에는 이런 할인 분양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저도 이게 뭐 너무 양극화 돼서 전화를 받으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이 사람 정도면 괜찮은데 왜 이래 징징 짜지? 아, 이 사람은 정말 좀안 됐다 하는 정도도 있는데 그 속에서 이유는 다 있습니다. 통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아또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눈치로 세상을 살고 뭐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뭐 의사를 만나든 교수를 만나든 뭐 선생을 만나든 깡패를 만나든 정말 돈 없는 분들을 만나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왜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느낌이 옵니다 아무튼 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복비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복비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제가 매매를 하면서도 뭐 사실 제가 금액을 깎기 위해서 얘기하다가 뭐제 수수료도 저는 뭐 내려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뭐 복비를 뭐, 뭐 TV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래 관심은 없, 없습니다. 일단은 왜 계약이 중요한 거지. 자, 내가 만 원을 벌수 있는데 만원 옹차게 받았으면 계약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천 원을 받더라도 손님만 많으면 뭐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도 벌수 있고 뭐 박리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은 뭐 어쩌다가 정말 힘든 상황에 계약이 안 나오는데 뭐 매매 계약 하나 하려니까 그래서 수수료까지 뭐맞아진다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도 뭐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더 깊은 얘기들은 향후 얘기가 정말 진행이 된다면 은 따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뭐 방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